안녕하세요. 어다 아주 동부입니다 제가 호밀 바람 불면 한번 찍어 드리려고 지금 밭에 분수호수 하나 더 설치하고 시험 테스트 하고 있거든요. 지금. 자, 한번 보십시오. 어떤지. 바람이 불면 호밀이 이렇게 춤을 춥니다. 춤을. 참고로 저희 호밀 심고 약 같은 거하나다안 했습니다. 거름도 한 번도 안 주고 그냥 땅에다가 그냥 겨울에 파종한 겁니다. 여기 고구마 심었던 데인데 고구마 캐고 나서 여기다가 한 11월인가 10월인가 11월 달쯤에 그냥 호밀 씨앗만 뿌렸어요. 아무것도 안 하고 로타리 다쳤습니다 여기는 그냥 뿌리기만 했습니다. 뿌리기만 여기.